안녕하십니까 5월 13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니타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지수는 최근 급락세에 대한 숨고르기 분위기가 전개되며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작용하여 관련 업종들의 주가가 반전되는듯 하였으나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다시 보합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네요.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 소식 역시 전일 투자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유가는 공급 증가 이슈에도 강세를 유지하며 마감했네요. 루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말씀드려야겠는데요 사실 전일 폭락이 크게 이슈가 된 이유는 바로 루나와 연동하는 테라달러라는 스테이블코인 때문인데요.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테라달러가 떨어지면 루나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테라 달러를 다시 사들여 가격을 올리는 메커니즘입니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처럼 가치 유지를 위해 담보를 보유하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금불태한 선언처럼 이번 일은 사실 악재가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공익인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15 트레이닝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96% 매도 4%로 매수 과열이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91% 매도 9%로 다시 매수 과열로 재집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20% 매도 80%로 매도 우위가 유지되고 있네요. 오늘은 나스닥과 원유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호지는 묻히고 악기는 오버슈팅하는 전형적인 약세장이네요. 이런 시기에는 좀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보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삭은 12,350포인트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08.5달러에서 강한 저항이 확인되네요. 금은 1810달러에서 185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유효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사과 원유는 과매수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을 위주로 시장이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유진공영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 선물 원기충전 유진차 선물 이원기였습니다. I hope o you t a y good bye!